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빚받으려고 사는 인생의 강좌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막 강대한 범위기 이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신앙과 신앙. 자, 우리가 종교를 하다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이 뭔지 신앙심이 뭔지 가르쳐 주지도 안하고 알아보지도 안하고 누구 갖다 손만 빌고 갖다 비는 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지 자그 다음에 이거는 기초공장 가정입니다 빛받으려고 사는 인생을 풀어나가기 위한 이 어원들을 정확하게 우리 해석을 하고 이제 가기 위해서 자그 다음에는 이 숙명 운명과 숙명 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말에는 노래에서도 숙명 이라는 말이 많고 운명 이라는 말이 많은데 과연 운명이 뭔지, 숙명은 뭔지 알아야 뭐 우리가 운세감정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가는 그 과정들을 먼저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먼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면 단어 자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증거를 해 나가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기초과정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는 천도와 천도라는 말이 있어요. 자 위에 천도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위에 천도는 도읍지를 성을 도읍지를 수도를 옮긴다는 그런 측면의 천도를 써놨고요. 그죠. 그 밑에는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도제의 천도를 거기 적어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쓰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자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재는 불교에서 이 제가 천도제 하는 데는 이제 위에 있는 제가 맞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러면 옆 밑에 있는 재는 도체 대또뭐 하는 말인가 이것도 우리는 작하게 자 이것도 막 속이고 내용도 모르고 이이 맞다 저기 맞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응? 행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만 한개딱 풀어보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신앙이 뭔지 한번 물어보자 신앙이 뭐예요? 말 그대로 신앙, 종교 종교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모르면 무슨 종교를 믿냐? 신을 신을 숭배하는 그런 그렇게 일반적으로 신앙하게 되면 어떤 종교에 가고 신을 숭배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런데 그 신앙이 그게 맞는지 우리 한번 보는 거지. 아, 그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아이, 것도 맞다고 우기쁘고 어 틀린 것도 이것이라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이 세상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과학도 크지 말이요, 역사도 크지 말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허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허구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누가 사기 잘 치문냐에 따라서 행복하다는 거다, 그제. 그것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 왜?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까. 지금 어저께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죠. 콜럼버스, 우리는 실질적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령했다고 이렇게 국민학교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 그런 걸가르칠 그런 때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천국이 했다. 종교의 천국인데 이 신앙이라는 신앙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막, 막, 믿고, 빌고 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가 갖고 될일기가 말이야. 그제? 그래서 이 지난, 이 종교가, 종교가 망한 거야. 이? 지금 종교가 막 엄청나게 새를 가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야. 이? 왜? 순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저, 나라로 가보면, 아, 법을 지키라고 만드는, 응? 눈물 따는 법쟁이라고 하자. 이? 국회 법쟁이들. 국회 법쟁이들은 지는 안 지키는 법만 만드는 거야. 그럼 만들면 많아 그거 처음부터 허구지. 지키지도 않았고. 남사문도 합리적인 것도 아닌 거. 그법 만들면 많아. 그래서 법이 없어진 법들이 엄청나게 많고 사장된 법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면 저거는 안 지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모든 게 학교 가게 되면 어떻게 교수가 너무너무 뺏기갖고 막 그대로 하니까 앞에 아, 그 몰라요. 그러면 종교학을 쓴 사람들은, 종교학을 쓴 사람들이나 학문을, 논문을 쓴 사람은 신앙을 모르고는 그 종교학을 쓸 수가 없겠지. 그렇잖아. 종교, 종교는 우리 하나의 종단이지만은 사람이 믿는 거는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믿는 거는 신앙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종교학을 쓰고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허구라. 좀더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거다. 그럼 종교 자체가 처음애 초부터 종교 자체도 처음다 거짓말 대푸는 거야. 그러면 종교도 거짓말, 가학도 거짓말, 역사도 거짓말, 법도 거짓말. 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응.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다 매도하면 좀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선사합니다. 나는 한에서 그 사람들 모르면 논 논문을 거짓말. 쓰는 사람은 석사가 되든 박사가 되든. 논문을 쓰는 사람은 앞에 논문을, 선행 연구를 하지 않고 논문을 썼다는 것은, 그 전부 다 가짜지.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면 복제 논문. 저, 우리, 지금 하고, 대학 교수들, 솔직히 말해서, 복제 논문을 쓴 교수들은 전부 다 나라에서 물리로 가게 만들어야 돼. 돈 받고 그 교수 자격준딴 사람도 다 물러가야 되고. 그 나라에서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뭐고. 지금 심각고 정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 그런지도 모른다이말이야요 주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논문을 쓴 사람이 이 글자도 해결 못하는데 그 논문을 쓰는 거 크고 웃기는 이야기 잖아 그럼 하세요 모르고 했다는 모르고는 우리 행동적으로 말로써 어 모르는 것을 내가 옛날에 배워왔던걸 전달할 뿐이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뺏긴 거지. 앞에 그 단어도 모르는데, 논문을 무엇을 써나? 그 논문을. 그건 웃기는 이야기다. 세상이 정말로 웃기는 세상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종교를 한, 가보자. 종교를. 종교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신앙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학이라는 말은 뭘까? 이때까지 기존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신을 어?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자. 그죠 신을 믿는 거로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이라는 거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전도 생년 한번안 찾아본 사람인데 <웃음> 그러면 공부하면매안한 사람인 줄 알겠지? 그러면 신학이라는 우리가 글자를 한번 치보자. 우리 가장 근본이 최고의 진리다. 그죠? 가장 근본이 최고의 진리인데. 이것이 신앙이, 신앙이란 말 맞아요? <웃음> 신앙을 지금 이런 게. <웃음> 여기서 우리는 종교는 우리 저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종교 좀 한번 해봐. 자, 저번에. 요렇게 딱적으니까야 그거 틀린다 여기넣는데 그제? 여기 맞다 이렇게 넣는데 그제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이 허구성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대자 그러면 이 종교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는 종자였다는 그제 글이다 그제 글을 가르치는 거다 그제 글을 가르치라고 해 놓은 것인데 이 글이라는 것이 어떤 글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이거는 글을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뭘까요? 아 이거는 글을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글자가 맞을까? 틀릴까? 맞는 글자가 틀릴거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교자 맞아요 그럼 이 글자는 맞을까? 틀릴까? 사진에 보면 이것도 있때 자, 이거는 가르칠 거고, 어, 이거는 우리가, 어, 베풀어야 될, 뜻받은 거그 뭐고, 본, 본받아야 될 교다. 어, 본받아야 될 교다. 그래서 종교는 원래는 익힌 것이 아니라 위의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럼 간단하게 죠 이것이 민간머리에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집이라고 그랬다 그죠 집을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뜻받들고 있는 것이 우리는 종자라고 그랬다 이것을 누굴 뜻받들지 제사를 이 제사 지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조상 이라고 그랬다 그죠 우리 가족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할머니들이라는 것 할머니들인데 열심히 뜻받들고 존경하고 우리가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의 가운을 우리는 떠안고, 올바른 것을 떠안고 내려가는 것이 종자예요. 자, 이거는 뭐 교자는 내가 실제적으로 이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을 떠받친 것을 가르치기는 뭘 가르쳐. 그거는 본받은 거예요. 본받아갖고 내가 이리적으로 익혀서 니네 섭으로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교자가 이런 거예요. 흙에 땅이 된말이야 그렇게 땅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라고 한거야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누구? 이 자손들이 땅 속으로 자손들이 땅 속으로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것이 뭐랬노? 이것이 우리 해초리라 했다. 해초리.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자식들이 이땅 속에 이 조상의 뿌리 속에서 뿌리 깊게 갈수 있도록 해초리를 쳐서 가리킨 거. 그래서 뽐받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내려온 올바른 진리예요. 이건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올바른 진리를 떠받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다. 뽐받게 해야 돼. 이것이 종교야. 그러면 우리는 종교는 어떻게 해? 이걸 스포, 중간에 가다 이걸스포는 거야 이이걸서포는게 어떻게 해? 글을 가르키는 거는 아이, 우리 종교 하는데 왜 글을 말라고가 글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 그렇잖아 그런 학교에서 배워야지 와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초등학교도 배우고 이런데 학교에 가고 저래 가고 무슨 교를 펴는 단말이고자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다 이자 그러면 이런 종교가 이런 종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조상의 원래는 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원래 태어날 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이 하늘에 떠서 기운을 뜻받 들고 온그 섭을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숭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요 그러면 무엇을 승배해야 된대? 이것이 법을 승배하는 거예요. 이 법에는 우리는 법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아버지 가족의 법, 인류의 법, 인류의 법이 뭘까?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법 또는 가정법도고, 나라에 있는 법은 그 나라에 국한되고 인류의 법이 우리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종교를 하게 되면, 누구를 따라다니서 교회를 따라다고 선임을 따라다니잖아그 종교가 아니다. 왜? 그게 잘못돼갖고 그렇게,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다. 만들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거. 왜 그렇게 만드는지를 내가 지금 밝혀드리려고. 이제는 더 이상, 어, 잘못된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 한자들이, 우리 민족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이말이야 그제 우리 저 위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그 정교한 그 행사와 정교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수천 년일구가 생겨나면서 계속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한글이라는 거 그러면 세계 유일한 종교다 이게 세계 유일한 말이고 세계 유일한 가장 뛰어난 글이 한글이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말로 해야 하늘에 닿겠나 한글이 라고 한글말 한국말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가 말로서 표현한 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것이 하늘에 제일 빨리 닿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가 앞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적인 개념에서 이것을 우리는 한 풀어보자는 거다. 이거는 이거는 뭐까 믿을 신, 그지? 이거는 앙은 그렇게 그냥 따를 순종할 어 순종할 음. 나는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왔거야. 그렇게 자꾸 가르친 거야.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M하고 있으면 내가 똑똑하니 네가 와서 처음 다 머리 굽혀라 그래서 삼배 시키는 거야. 그렇게 올바른 스님들은 절대 삼배 안 받지. 삼배받는 스님들은 그거는 완전히 그거 뭐웃기는 사람들이야. 똑같이 지난년은 똑같은 거잖아. 이건 인사일 뿐이다. 누군가 따라 부처님인데 하는 거야. 삼배지만 은 사람이 삼배받는 거는 그것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사람이 정신 사람이 산배 받는 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야. 두 배는 우리는 어떤 채? 두 배는 죽은 사람인데 하는 거야. 이? 그럼 세배 받으면 어떻게 해? 그 토한 사람이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됐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됐다 한다면 어떻게 해? 토한 사람 됐잖아 정상적인 사람 니잖아 봐라. 사람이면 한 배만 하면 돼. 둘다 같이. 두 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죽은 사람인데 두배 하는 거야. 여러분 두배 하잖아. 저저단 집에 가면 두배 하잖아. 그럼 세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는 그도란 사람이야. 그 인간이 좀도란 사람이지. 그렇게 세배는 저 여러분들이 만일 혹시 다음에 한 수년이 지나가지고 절대 사람인데 세배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는 우리 세배하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딱한 번밖에 안 줬잖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는 딱한배밖에안 할머니인데 하잖아. 세배 한달 세 배는, 세에 하는, 우린 절이지만은, 그거는 세예 하는 절이다, 세 배는. 우리 세배 하는 것이 아니라, 세에 하는 절은 우리는 딱한 번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인 데는 무조건 한번 하고, 그 귀신은 어떻게, 죽은 만개들은 두 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두 배를 하는 거고, 자, 귀신 또두 배를 받는 거야. 이제 다음에 못 받으니까 한번더 받고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세배를 받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아, 부처님은 별도의 사람이야. 그럼 부처님은 사람 아니잖아. 사람이 세배를 받는 건, 그건 도란 놈이고, 부처님 이제는 세배를 해야지.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부처가 된 거야. 그래서 세배하는 거야. 사람이 죽어서 부처가 됐기 때문에 세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는 세배하는 게 맞는 거야. 그거는 맞는 건데. 사람이 앉아갖고 여기 세배 받는 거, 그 요새 이상한 데 가게 되면 좀 그런 거 많지. 누구 하나 앉아놔놓고 세배해라. 샀고 그거는 도란 그 집단 자체가 그거 뭐 별로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네. 사람인 데는 한 배만 하고, 죽은 사람인 데는 두 배가 하고, 완전히 바깥 사람들은 세배를 하는 거요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세배해야 되겠제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저 천사에 가가지고 부처가 됐으니 세배를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은 뭘까? 내가 뭔가 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신앙심이지. 이게 신앙심을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는 풀면 되겠지. 신앙이 뭔지? 아니 종교를 믿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글자를 해결 못하고 신앙을 믿는다면 그거 좀좀안 좋은 말이지? 말이 안 되는 말이지, 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것을 나눠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해. 한자라는 말은 뭔가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조합을 했기 때문에 그 한자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그제? 이거는, 이는 무슨 자고? 플라스. 응, 어, 말씀 언이다 그제?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이 그러니까 신신자가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가게 되면 기도하고 절에 가면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꽉보는 거야. 누가 았겠나 누가 았겠나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거는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까? 이것이 무슨 작가? 인자 없는가? 인자 없는 것이 이것이 나앙이라는 거야. 나앙, 나라는 거다. 나, 그러면 이것이 나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내가, 내가, 내 자신인데 말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아무 데서나 과음 지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북치고 장구 치려면 어떻게, 방에서, 아파트 안에서 장구 치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럼 밖에 나가서 치는 거야. 그죠? 놀면, 아이들이 놀면 어디서, 아파트에서 놀면 밑에 사람들 못 사잖아. 그럼 밖에 나가서 노는 거야. 그러면, 내, 악이라는 이거, 나라는 것은, 이것은 자, 아, 예요. 응? 그러면, 사람이, 내자아 이거야 말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뢰를 하라. 누구를 신뢰를 하라? 나를 신앙내 자신을 신뢰하라. 내 자신을 믿고 따라라는 거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부터 따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따라라는 것이 신앙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따랐나? 저 이상한 데 가갖고 뭐산 밑에 가갖고 이렇게 이것만 하고 다는요그러기 그것이 바로 어떻게 기복이 됐뿐 기복 이로 기복 저번에 이야기 했지 기복 하면 어떻게 기도란 하면 어떻게 도끼자리 닦고 살려주세요 왜 도끼자리 기도 하게 되면 도끼자리 죽이 이렇게 빌도 빌기에 빌도 하면 도끼자리 들고 오게 되면 일하고 이 죽인다 하면 어떻게 열하는거 지금 똑같은가요 거 그것이 기도라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꽉 부리는 거요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그 우리가 역사를 왜곡한다는 거죠. 종교를 왜곡을 시킨 거야. 자 그러면 내 자신을 따르는데 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 마음 마음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해서 가야 되겠죠. 여기는 십자는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마음은내 마음이 움직이면 무엇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배웠잖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뭐가 움직인데? 그렇지 심리가 움직인했잖아 마음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이 움직이면 심리가 된다. 심리야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야. 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 갖고, 이 심리의 작용에 의해서 나는 행동을 한다. 어떻게, 올바람. 올바람. 어떻게, 올바게 뭐, 어떻게, 올바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신앙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신앙이게 어떻게, 신떻게 어떻게, 은신앙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는떻게 어떻게, 어떻게, 내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음이 신앙심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자신이 거짓말쟁이고 내 자신이 불안하고 내 자신을 믿지 못하니 어디 가서 믿어야 되겠나? 자, 신앙을 <웃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집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을 게 하나도 없지. 그렇죠? 어, 그래서 교회 나오고 절이 나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사기 이용하는 거야. 절에서 사기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네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그것을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오면 교회 오면 이래쁘고 절에 오면 이래라고 하고 돈 갖고 갖서 이래라 는 거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따르게 믿고 따르게 하려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떤 행동으로 가야 되겠냐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을 뭐 잘잘못을 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잘잘못을 타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거예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종결하는 것은 우리가 의해서 내려온 거잖아 그제, 이 올바름을... 나가 내 자신을 믿도록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를 수가 없으니 이런 진앙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앙심이 생기거든 내 마음의 심리 작용에 의해서 나는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행동으로 이것이 바로 행동 심리라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다. 이것이 심리학의 근본이에요. 자, 그러면 행동 심리가 발동이 되게 되면 나는 이제 행동을 옮겨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내가 내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종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이런 시당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수 있는 마음이 생기 생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다. 그, 그러니까 교회, 이제는,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는 학습장소야.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나 마찬가지야. 가는 길을 안내해줘야 되는데, 이 방법을,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제일 간단한 방법 응 음? 자신감은 아직까지 그 뭐고 그 인간이 이이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없으니까 이 신앙심이 생기는 거야 수련. 수련. 수련 수련 말만 하면 안 되고 자첫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이 믿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내 몸이 이길 것인가를 우리는 신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장 낮은 단계의 이 신앙심은 우리는 엎드려 절하는 거야 천배를 하든지 만배를 하든지 몸을 불사는 거야 육체를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독교 뿐만 아니고 천주교 뿐만 아니고 종교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몸을 불살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 이기는 거야. 낮추는 게 아니고 자기 단식, 자신을 단식도 이기. 있죠. 이제, 응? 단식도 있죠. 거기는 단식도 있을 수도 있지. 그건 하나의 그 다른 부분이고 단식이 굶는 거고 차원 다르니까 그럼 단식은 다음에 저빚카으로응빛카려고 어, 사는 인생의 후분에 놓는다자 그래서 육체를 불사로 해. 그래서 음. 어, 이내 몸이 이런 신앙심과 비교해가지고 이길 것인가? 그러면 이기게 되면 내가 신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천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게 되게 되면 그 가정을 뛰어넘을 가능이 가장 간단한 단계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독경이라 했잖아 그죠? 기도문, 경전 이런 것들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읽는데 맹탕 읽었다고 읽으면 절대로 안된거 읽어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읽음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극복을 해야만이 종교의 그걸 가지고 극복을 할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신앙심으로 발톨되는 거야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독경을 해 가지고 독경을 해 가지고 이 신앙심을 유발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 가르쳐 줄게 없잖아 자기도 안해봤으니까 넘제한다고는독경은 해봤지 그지넘제하고넘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경전을 읽고 경전을 배우지만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깨우치기 위한 이 긍은 안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르쳐 줄게 없다 이 말이야 자 세번째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는 사경이라는 이런 것도 있다 이건 사경 어떻게 경전을 그대로 내가 답섭을 해보는 거야 답섭을 해보는데, 이거는 답이 없는 거다. 그러면 저거 봐서 그렇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큰 그런 선은안 되겠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응? 그 다음 단계가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도라는 거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어떻게 빌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해놔니까 가르치 중이 처음부터 거짓말이 돼본 거야 빌더 되 보니까 전부 어떻게 귀신이 붙어 본 거야 음, 빌라니까 그 저번에 우리 기도는 설명해 놨지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보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명상 이라는 거다 이것이 두뇌라는 거, 두뇌 두뇌에서 이것을 깨우쳐갖고, 올바름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명상이야. 그렇으면 어떻게 우리는 신앙심을 유발시키갖고, 이것을 교회든, 종교 집단이든, 어떤 것이든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어서, 이것이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를 알도록 가르쳐? 오가지고 무조건 빌도록, 꿀 앉아갖고 빌도록 만드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세뇌라는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거 됐다. 두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뇌시킨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올바른 것을 자기 자신을 믿고 해야 되는데, 이거 세뇌가 됐다 보니까, 남 말은 다안 믿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근본이다, 근본. 이것이 근본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 종교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신앙심이 없으면 이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종교 국화 없다 뭐 어떤 종교든 우리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뭐 어떻게 이 천부경은 모든 종교의 어떻게 모든 종교의 근본이고 모든 종교의 그 후에 한참 후에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것인데 자 이렇게 돼 있는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종교라는 것에 신앙심을 유발시켜야 되는 거다 신앙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마음이 되는 거다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자기가 올바른 행동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도록 하는 수행법이 이거야 이것이 공부하는 거야 공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할수 없으면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는 일종의 수행법 그거는 우리는 기복의 일종이고 자 그런데 이 신앙 심의에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자아를 믿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와서 무조건 빌어 이렇게 되는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복이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자 우리 저어 종정이 누군데 너가 와서 삼배해 큰절해 이런식으로 자꾸 어떻게 세뇌시킨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되려면 1배만 받고 귀신이 됐을 때든 2배를 받는 것이고 3배를 받는 것은 어떻게 부처님 이에할수 없다. 뭐 부처님이다. 예수도 받을 수 없다. 예수는 아주까지 귀신이고 그러니까 하느님, 하느님이 받을 수 있고 부처님이다. 누구말테 옥강상태가 있고 천지신명 이거는 3배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뭐 우리는 어떻게 산에 가서 죄를 지릴 때는 우리는 삼배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삼배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이거 도란 사람이야. 그급이라고생각그 겁이 그 어디 있는 그 급이. 그러니까 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삼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안 되는 거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삼배를 정하고 싶으면 경전을 놓고 삼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사람을 보고 절대 하지 말고, 이제 믿는 사람도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경제를 놈 어데 경제리 있으면 경제를 나눠놓고 여기에 삼배하는 거야. 삼배하고 싶을 때는. 아 그러니까 이것이 쟤네야. 그러니까 이게도덕놈이잖아배도이 있나요? 한 번도 도 가면서 삼배하는 거 그것만 아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신앙심이 요구만큼도 없다는 거야. 신앙이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소속이 세고가 신앙심 있나? 없다. 저는 뭐 아, 나이고 그러니까 신앙심의를 유발시켜야만이 이것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신앙심을 이용하는 종교가 되부분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바르게 올바른 길로 갈수록 바르게 이렇게 음, 되는 그렇게 그게, 그렇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천지가 난장판이잖아. 똑바른 데가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독교인지 불교지 전부 다사 되고 돈만 밝히그러그게 그래. 어. 어. 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이거 뺀거 그래. 그러니까 올바른 종교가 없다는 거다. 자, 올바른 존격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올바른 신앙심이 있어야 돼. 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거야. 그러면 그 수행법은 어디서? 여 천부경 유튜브에 안에, 천부경 육경에 안에 오면, 내 이제 차근차 가르쳐 준다. 다른 거 없다. 어디 가서 별 끼고, 별 데가 없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거 진짜